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언더커버를 제거하고요. 기존 미션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상태는 안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배출되는 오일의 색도 그렇고 냄새도 좋지 못하네요. 시간을 들여 충분히 배출해줍니다. 한차례 더 드레인을 하기 위해 드레인 플러그를 같이 결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캐스트로 트랜스맥스 ATF 덱스론6입니다 월류크루즈가 요구하는 덱스론6 공식 승인 제품이며 100% 합성류입니다 해당 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신유가 잘돌도록 변속을 시작합니다 유온도 함께 올려주고요 2차 드레인을 시작합니다 붉은색이 제법 돌아왔네요 드레인 플러그와 레벨링 플러그는 모두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재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품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다시 한번 신유를 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해 오버필을 해주고요 신유가잘 되도록 변속을 시작합니다 쉐보레 차종들은 타 메이커와 비교해 레벨링 온도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차를 리프팅한 후 온도를 올려줍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미션오일이 주류로 크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때 재빨리 신품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미션 토크로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90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올류크루즈에서 배출된 미션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부터 1차, 2차, 그리고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입니다.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이 현재 올류크루즈에 남아있는 오일입니다. 드레인 및 레벨링 플러그 모두 신품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제 엔진을 교환입니다 상태도 레벨도 모두 양호하네요 에어클리너를 교체합니다 타 차종과 비교해 교체는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가격도 비싸고요 에어를 이용한 잔유제거터를 삽입 후 마스킹을 해 흠집을 방지해줍니다 오일필터를 제거합니다 엔진오일을 드레인하고요. 이보로 부는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잔유를 배출합니다. 신품 필터 오링에 신유를 도포해 장착합니다.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드레인 플러그 실링을 교체합니다. 마찬가지로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 체결하고요. 클리닝을줍니다 올류크루즈에서 배출된 엔진오일의 모습입니다. 준비한 오일은 셜 헬릭스 울트라 5w30입니다. GTL 기후가 베이스유인 100% 탑성유이며 엔진 보증이 포함된 정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 유온을 올려준 후 시동을 끄고 수분 후 엔진오일 레벨을 확인합니다. 맥스에 세팅되었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고 차량을 올려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미션, 엔진 모두 깨끗합니다. 진단기를 통해 DTC 체크까지 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